하 아, 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뭐야? 아, 여기지. 저기 뭐 파는 데지? 뭐지? 여기가 맛집이라서 줄서 계신 거예요? 아, 냉면집이라. 아, 니다 먹긴 더운데. 에어컨을 끄자. 음식이 식으면 안 돼. <웃음> 엄청 뜨거워, 여보. 어때요? 나봉. 아, 오늘은 교촌 허니콤보 냠냠냠. 매콤한 신전 떡볶이에 찍어서 극단 버블티도 함께 준비했지. 먹는 거 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신전떡볶이의 교촌 허니콤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핫도그를 먹는데 신전떡볶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떡볶이를 먹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얘만 먹으면 좀 허전할 것 같아서 허니콤보도 준비를 했는데 이걸 사러 간다고 하니까 여운이가 버블티 좀 사다 달라고 해가지고 네 브라운슈가 흑당 밀크티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맛있네 딱 좋은데 이거 순한 맛 시켰거든요. 아, 이제 살살 매운 게 올라오는데 너무 맛있다. 고 <웃음> 얘가 이제 살살 매콤한게 막 올라오면서 좀 이렇게 매운운싶으으 이제 달달한 걸로 딱르르르르르 먹고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찍어 먹어도 좀 어울릴까? 국물을 좀더 가져와야 되겠어 응! 듬뿍 리필했습니다 다시! 약간 찍어 먹는 거는 보통 맛이나 매운맛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그냥 먹었을 때는 되게 매콤했는데 찍어 먹으니까 매운맛이 거의 안 느껴져요. 좋은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서 먹는 손을 바꿔야 되겠어. 불편해. 불편해. 얘 여기 이렇게 툭 걸리지. 얘 여기 걸리지. 또 이렇게 하면 또잘안 보이지. 이래가지고, 반대 손으로 바꿔야 되겠어. 짠! 아, 요 장갑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리트릴 장갑입니다. 원래 라텍스 장갑인 줄 알고 라텍스 장갑을 사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사람에 따라서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그런 게 아예 없다고요. 이런거 하나 사두시면 괜찮아요 뭐 먹방할 때 뿐만이 아니라 좀 일상생활에서 쓸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치킨만 먹는데 공차 한번 먹어줄까? 공차 꽂을 때 꿀팁! 여기 끝에를 막고 이렇게 딱! 막고 빡! 하면 잘 뚫린다고 합니다 막고 한 번에 이렇게 깔끔! 멋있네. 와, 아니, 진짜 신기한데. 아니 저는 솔직히 여운이가 사다달라고 해서 겸사겸사 그냥 사온 건데 원래 그냥 콜라를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사온 김에 이것도 같이 먹자 해서 그냥 먹었는데 아니 잘잘 어울리는데? 이게 왜 어울리지? 야. 어? 왜 떡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까? 치떡치떡! 어떻게 같이 먹지? 음... 동시에 입안에 넣는 거지 아예 바삭한 치킨의 식감을 떡이 방해해서 둘이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양념소스랑은 잘 어울려요 국물이랑은 마무리 아. 아, 이상하다. 아까 초반에는 4~5개씩 막잘 집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안 집히지? 마무리는 신전으로 하자. 아니 이러면, 이러면 공차로 마무리한 거잖아. 아 맛있네.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